안녕하세요 민정 선생님입니다 네 어, 요즘에 계속 3분 근력운동 시리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요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먼저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 영상 올라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이든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공은요 지름이 한 12cm 정도 돼요 골반의 밑바닥면 요즘에 Y자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Y자 라인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근육 포지션이 바로 내전근이에요 계속 안으로 모으는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공 떨어뜨린 분 계시죠?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바로 공 잡아서 다시 해주세요. 속도 더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팔은 제가 앞뒤를 힘차게 흔들고 있죠 왜냐하면 허리등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익숙해지면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배에도 살짝 힘 들어가죠 다섯 여섯 또 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한번더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세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를 모으는 이 힘을 네, 전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힘을 잘 강화시켜주고 나신 뒤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 스쿼트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고관절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밀린다거나 또 제가 이 공을 떨어뜨린 자세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벌어지면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벌어진 자세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쪽에 공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일정한 정도의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지 공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살짝 모으는 힘을 계속 써주셔야지 공이 내가 손으로 잡듯이 공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쿼트를 바른 자세에서 하는 방법을 익히는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골반 넓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공을 끼워주시면요 골반 넓이로 내 하체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은요 자주 반복해주세요 매일 여러분들 해주실수록 골반이 부욱 퍼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